입니다. 네, 오늘은요, 원숭이띠, 우리 재주가 많은 원숭이띠 분들 양력으로 4월 운세를 한번 봐볼까 해요. 일단, 금전, 금전, 어디 봅시다. 금전적으로는 솔직히, 어, 금, 어. 조금 답답할 수 있겠어요. 좀 지쳐 있다, 어,라고 봐요. 어, 그렇지만 신기 일전해 가지고 또 나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원숭이 원숭이가 손오공, 제주가 어, 전혀 진짜 머리가 좋죠. 음, 머리 좋아요 원숭이 띠들 제주가 많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달변가가 많아요. 음, 말을 좀 잘해. 음. 자, 그다음에 사업적인 면에서 사업적인 거는요. 솔직히 너무 그. 어, 이거 다 해갖고, 그, 이거 다 해가지고, 너무 뛰어들지 말아라, 앞뒤 재지 않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잘못, 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왜냐, 어, 원숭이떼들이요 어, 그, 그, 달변가도 달병가지만 애교도 많아요. 애교 많은 사람도 많고, 그, 계약을 좀 잘하는 분, 타협이 잘 돼. 타협이 잘 돼가지고, 그, 내가 손해볼 줄 안다 그래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어, 사업적으로 보면 좀 수단을 갖다 타고났어. 그, 그, 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그러는데, 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무, 너무 뛰어들지 마세요. 어, 왜그러냐면 좀, 어, 원숭이 때들은 용을 만 용을 만났으면 그런 거지 뭔가 잘될것 같은 어떤 기대감 때문에 확 뛰어들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뭐 동업 같은 거 아니면 계약 같은 거 앞두신 분들 보면 은요이 사람이 되게 좋다 생각하고서 이번에 조금 보통 때 같으면 꼼꼼히 따져보는데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냥 어 기분에 따라서 어촥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화를 부를 수좀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라 거예요. 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요. 음 만약에 지금 아프신 분이 있다면 의사선생님 말을 갖다 조금 잘 들어야 겠다 왜 그냐면 러 현재도 좋으니까 건강관리 갖다가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은요 지금 아프신 분들은 좀어 조금 악화가 될수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의 한해서요 음 그렇게 되고, 그리 만약에 젊은 사람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여기는 원숭이띠들은요, 교통사고 같은 거 조심, 접촉사고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내가 그래, 저기 막, 여기는 아니구나. 어, 원숭이띠, 범띠, 그 다음에 뱀띠, 그 다음에 돼지띠들은요, 어, 저기 막, 교통, 어, 저기 막, 접촉사고 같은 거참 조심하셔야 돼요. 좀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저기 와일드한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필요성이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지진부진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은. 근 음, 여러분들 좀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좀 떨지 않았겠는가. 어, 게으름을 조금 떨었지만. 어, 그래도 이제. 그 원숭이띠들은요 일을 손에서 잘 안나 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 자기를 갖다가 다독이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가는 부분에서 너무 공격적이 되지는 말아라. 만사 부려 튼튼이고 기회를 갖다가 잘 폭착해서 간다라고 하면 은 금전적으로는 이롭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대단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에는 금전적으로 들어오겠고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서요 너무 감정적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면 도루묵이 된다 누구한테 흥청망청 쓰겠느냐 라 하면 원숭이들이 여자한테 돈참잘 쓰죠 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뭐 왜요 라고 한다면 음 여자한테 이성한테죠 만약에 여자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어, 좀 화통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여성이 모신다라고 하면 과소비 과소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좀 적다 저, 왜냐하면은 이 예, 원숭이 띠띠디요 어, 좀 그치 어, 좀 스케일이 커요 작지는 않아. 아무튼, 근데 원숭이띠도 원숭이띠 나름인데 그래도 원숭이띠들이 아무래도 그리고 이 4월달에는요 뭔가 내가 돈을 쓰게끔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금전 관리는 좀잘 해야 되겠다. 어, 괜히 어, 저기 막 쪽 벌어도, 어, 열을 버는데 2물이 나가면, 그쵸, 마이너스다, 라는 거예요. 금전운은 좋지만, 나가는 운도 좋다, 너무 많이 나간다, 라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저기, 막, 손가락 빨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숭이띠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직장인 보다는. 어, 직장을 하다가도 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하다가, 하여간, 그래, 사업, 개, 사영업이더 많아요, 원숭이띠들은. 음. 아무튼 그래서 내가 여기는 그런가 만약에 사업을 확장할 거다라고 하면 확장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 불안한 감은 없지는 않아요. 왜 저기만 원숭이 띠 답지 않게 조금 꼼꼼하게 조금 분석이 조금 욕심 욕심에 비해 분석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왜냐 워낙 재주가 신묘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방심하지 않겠나. 그리고 상대도 어. 여러분. 만약에 뭐 계약을, 계약을 목전에 뒀다라고 하면 상대에 대해서 너무 그, 그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거든. 냉정해야 될땐 냉정해야 되는데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말아라. 어그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그거 다 보다 어 손자가 법에서그 뭐야 반계그반강계도 반간, 있고 미인계도 있고 어, 그 속이는 거지 또 중용 신용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어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조심해라 사기캐가 살짝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 저 저기 뭐, 뭐 대단한가 하면은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백만 원짜리 한다라고 백만 원 사기다는 거고 천만 원짜리. 한다 그러면 어 천만 원 사기당하는 거. 다 일나요라고 한다면은 어한칠팔할 정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남는 게 없어요 어, 조심해라 음자 애정 문제 애정 문제는 어떤가라고 하면 지금 냉정 중이신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아요 한때는 사랑했지만 어, 그래서 잘해보고 싶었지만 아 그래도 우리의 인연은 여진가 값 여기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 어, 좀 이별수가 살짝 들어왔어요. 어, 근데 이별수가 들어온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라고 물어본다면 어, 야, 아무래도 삼재 걸리니까 삼재 팔란이다라고 하잖아요. 어, 저기 막그 삼재 때는요, 뭘 맺지도 말아야 돼. 솔직히 삼재 때는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 삼재때는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될수 있으면 결혼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계약 같은 것도 그렇고 될수 있으면 좀 미루는 게 미룰 수 있는 거는 미루는 게 좋아요. 근데 삼재때라고 다 미뤄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좋은 삼재가 있고 나쁜 삼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없는 어, 어, 어, 예를 들어서 삼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삼재가 들었을 때 그걸 갖다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 팔 3를 타고났다면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3제 때는요. 전화위복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살짝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글쎄, 권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져가고, 근데 만약에 어떤 가정폭력이라던가, 아니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던가, 원숭인데도 가정을 안 돌봐요, 라고 한다면, 안 돌볼 수도 있지. 음, 원숭이라고 뭐 원숭이라고 잘 돌보고 뭐, 뭐 저기 막 뱀이라고 안도 그런건 아니에요 어, 사주 구성상 근데 아무래도 신, 에, 진, 신하고 신 진이 반합합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암튼 조금 뭔가는 형성이 된게 아닌가 음 그렇다 보니까 위험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요 그래도 이번 달은 잘 저기하면 이번 여러분들이 참으면 이번 달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제가 위험한데요 라고 12월 달이좀 위험해요 어. 예, 양력 12월달이 조금 위험한 달이다라고 어, 좀 생각해요. 11월 말서부터 아마 징조가 나올 거야. 이미 좀 사이가 삐걱삐걱하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좀 참아라. 참으면 괜찮다. 얼마나 참으면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어... 몇 년은 참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하면서 참으면은 나중에 다시 좋아져요. 음. 그리고 막이 사람이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막 욕하고 막 이런다 그래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시국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지. 응. 어. 그러면 만, 어 결혼 생활은 지, 어, 저기 막 지킬 수 있나요라고 한다면은 그냥 의리로 그냥 형제 자매다 생각하고 내 오빠다 내 여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설마 살지 뭘어 그러면 괜찮지. 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났다면요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웃음> 왜요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다면 음,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 저기, 마, 참으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 어, 헤어지는 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이왕 참은 거 조금 더 참았다가 삼재 지나고 나서 하든지 참으려면. 어, 그, 삼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더 몰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만에 가정에 계신 분이라면 잘 맞을 땐좀잘 맞지 않나요 어잘 맞아 근데 또안 맞을 땐또안 맞아 왜 그런데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래 어그잘 그러니까 맞을 땐 되게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요몇 년만 지나가면, 이때가 지금 만약에 가정이 있다 그러면 서른 중반서부터 사십 중반까지, 그 때가 원숭이들은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것만 지나가면 해로 해요. 어, 그것만 지나가면, 아, 그때 참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원숭이들이요. 대체적으로 경제력이 어, 좋고, 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 별로 없다, 진짜. 음. 별로 없으니까 저게 막 만약에 진짜 심각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별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는 거죠 만약 에그 싱글일 경우에는요 싱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은 음. 싱글일 경우에는 진짜 조금 안정된 어떠한 연애 어, 꼭 결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이 좋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 어. 그렇지만 좀 안정된 관계를 갖다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매번 내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된 사람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실망하고 돌아섰던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연애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조금 잃어버리는 한 달이 될수 있을 될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어, 그래도 좋은 사람 그래도 내가 좀 대화가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는가 어, 그렇게 봐요 대화가 되는 사람 만나지 않겠나 그렇지만 여기 이게 못가 어둘어 어, 어떤 사람은 그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만 대화가 되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움을 갖다가 헤쳐 나가지 못하고 음그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널 사람이 생기기는 생겨요. 생기긴 생기지만, 어, 생기긴 생기지만, 그걸,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나의 상황을 갖다 이해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원숭이띠들이요,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고, 좀 극, 좀, 그, 좀, 좀, 좀, 극에서 극인 상황이 조금 많지 않겠는가. 좋은 사람은 되게 좋아요. 삼진인들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아 어, 여기는요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돌싱이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어,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향수 같은게 생길 수도 있겠다 향수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 전여친 일수도 있고 전전여친 일수도 있고 그 어떠한 그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들면서 어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그 사람은 참괜 괜찮, 사람이 괜찮았는데라고 하면서 가끔씩 어 전화하고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이 힘든 상황을 갖다가 어좀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좀 참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달이기도 해요. 음, 그렇지만,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기에는, 음, 여러분들이 상황이 조금 우울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어, 나쁘지는 않고, 그 우울한 과정에서도 그래도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겠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요, 어, 만약에, 뭐, 술이나 뭐, 이런 거, 어, 아니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조금, 어, 몸, 뭐, 몸이 쑤시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고요. 좀 예민해져 갖고 좀 잠이 잘안올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뭐 특별하게 뭐. 다뭐 아프다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어, 괜찮아지게 일시적으로 좀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다 이, 이 저기 뭐 원숭이띠분들은요 만약에 연인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연, 꼭 연인까지가 아니어도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것들은 금방금방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요, 요 사람들이요, 어, 좀, 위기 극복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라고 봐. 음. 조금 힘내세요. 어, 전반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어, 금전 관리만 잘하면 되겠다. 애정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도 좀, 좀 서막이 조금 비친다라고 봐요. 나쁘, 어, 우울한 가운데서도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어, 그런 모양새다라고 볼수 있네요. 네, 원숭이띠 어,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근데 네, 5월달 운세는 다음 달 이맘때쯤에 또 다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